자, 다시 가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또 자동 권총이랑 또 연발로 나가요. 로메로 축창을 들고 왔어요. 들러 가야 돼요. 윈디런. 아니었네. 아 시작할 때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이게? 킴 막네. 아 샹! <웃음> 어? 너조 못해! 아이 비치 <웃음> 나도 뉴비였다 아유 안 죽어. 아 힘들어 씨. 붕대도 안 갖고 왔어. 저 주먹이 맨 주먹이 되게 약해. 어 지렁이 지렁이. 얘긴 없네.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. 응금야 이런 게 도, 고체 도체에 널려 있거든. 하...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. 빨래, 빨래, 빨래. 돈 조금 투자한 무료 용병이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. 잘! 있는데? 여기 있는데? <웃음> 유저도 있고 적도 있는데? 다 있는데 다 있는데? 아시 강 연속으로 쏜다. 벌써 잡았다고? 두 명이야? 세 명이야? 두 명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욕심나는데? 아, 어떡하지? 그냥 바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샷을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확실하게 똥꼬를 따? 아래 있다. 이거 아래층 소리다. 올라오는 소리. 하하하하. <웃음> 그렇구만. 일로 못 올라오게 하고. 어 여기 있는 유저말고도 다른곳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<웃음> 저 표그신 <불신하냐> 아니야 저거 <웃음> 아 내가 여기다 독클라우드를 뿌려가지고 얘네는 올라올수도 내려갈수도 없어 이제 나도 여기 갇힌 거야, 지금. 오씨 떨어질 뻔했다. 저 다른 곳에서도 애들 막 몰려오고 있거든, 지금. 일 일로 못올라와 그럼 3명이었다는거네 나까지 포함해서 여기 4명 있는거고 바깥에는 6명이나 있다는거야 자 그리고 던진거는 포이즌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독가스가 흩뿌려집니다 졸로 올라오면 내가 이제 죽어 일로와도 죽고 한번 내려와볼까? 도 왔어. 어떻게? 일로도 올라올 수 있구나. 나 어디인지 확인하겠다. 여길 봐도 임마 안돼저 불타면은 아 절로 안갔네 아쉽다 어저 올라오는데? 아, 떨어졌어 저기다. 아래쪽에 또 누가 왔다. <웃음> 아이, 얘네 다 떨어지겠다. <웃음> <웃음> 저기서 보였나봐 아... 나 가려는 줄 알고 뛰어들었거든 차차 명이 죽어버렸구만 아, 그래도 딜을 따는 연습은 됐다 이 정도면 훌륭했다